잠시만 잠시만요 먼저 앞에 계신 분이 빼주시고 네좀 천천히 조심해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일어나면서 뺄테니까 그러는 거안 묻게 주의해주세요. 아니요, 그냥 그대로 계세요. 거기에 여기 손님문 뒷정리랑 마무리해드리고 그 다음엔 자리도 좀 정리해줄래? 음, 나도 정리 간단하게 하고 그래야지. 아, 맞다. 손님. 체크하신 서비스 중에 빠진 항목 있을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촬영한 사진이랑 영상이 담긴 USB는 공항 도착 후 내리실 때 저희가 제공해드리니까요. 그때 받아가시면 됩니다. 언제나 저희 항공사 특별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공항 도착 때까지 편안한 여행 되시고 다음에도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